원샷맨입니다! 첫! 오늘은 오랑지나와 딸기 라떼를 섞어서 마셔볼건데요 원샷 해보겠습니다! 참! 정말 달달하고 맛있었어요 오늘 맛의 점수는 5점 만점 중에 오점이었어요 원하시는 음료수 원샷이나 믹스 리뷰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든지 원샷하는 남자 원샷맨이었습니다 척